이번엔 보물선 만들기에서 카메라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CCTV, 드라이버, 렌치, 스위치 또는 레버입니다. 준비가 됐다면 일단 카메라의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 카메라의 빨간색 부분이 카메라가 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블록 같은 걸 쌓아서 카메라를 올려놓고 카메라를 회전시켜서 보는 방향을 바꿔도 좋습니다. 다 됐다면 이제 카메라를 눌러서 화면을 봅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가 나오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드라이버로 카메라 투명도를 100이 될 때까지 눌러줍니다. 됐다면 이제 반쯤 오셨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활성화시킬 스위치나 레버를 원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렌치가 있다면 레버가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다른 곳에 무언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레버와 연결된 걸 눌러서 떼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연결이 안됐다면 레버와 카메라를 눌러서 연결해주면 잘 작동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탈출 맵이나 그림이 들어가는 맵 같은 곳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엔 카메라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난는 여기까지! 안녕!